여기에다가 넣어 보자 소스. 어? 나소스가 쫄았어 어? 뭐야 어? 어? 이거 언제까지 할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트릭아트 던전이라는 어, 신작 모바일 게임입니다. 수상은 2017년도에 했고 2019년도에 정식 출시가 됐어요. 그 착시를 이용한 게임이라고 예전부터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3300원을 주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한글정말 깔끔하네요. 여긴 어디지? 지금 녹스플레이어로 구동중입니다 원래 모바일 게임이에요 프롤로그 드레임 오까마이야 잘생겼네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가네요 이건 뭐지? 힌트 없음 메뉴고 눌러볼까? 오 동전과 재단이 나오는데 어, 뭐야 나, 나섰어 아니, 왜나왜 웬... 이렇게 하찮아보이냐? 흐 <웃음> 이거 먹으면 되는건가? 안 먹어지는 어? 신비한 원판 신비한 힘이 깃든 원판 돌려볼 수 있네? 닫고 여기에다가 넣어 꽂아 소스 어? 나소스가 쫄았어 어? 뭐야? 어? 어? 박사꼬 수상할만하다 엄마아빠 어디있나요? 자 이거 한장면으로 모든걸 다설명해서 지금 보고싶어요 와 브금까지 진짜 소름 쫙 떠났네 아꿈이었구나 <웃음> 나서스가 접혀불러스 뭐야 이거 뭐라고 써있는데? 아, 나 설마 폰트 오류 났나? 이 생각 하고 있었는데 <웃음> 눕혀져 있었던 거군요. 자, 트리가트 던전. 어, 수, 이게 퍼즐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까지 되게 제대로 돼 있나봐. 챕터 1 박물관 뮤지엄 할머니, 빨리요.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거라 같이 가야지 아 안되겠다 할머니 저 먼저 가요! 저저러싸가드 저렇게 할머니 버리고 가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우와 여기가 바로 아, 티라노사우루스다! 매일 책으로만 봤는데 진짜 엄청 크구나 아 진짜 내가 여길 오게 될 줄이야 아, 엄마다! 엄마 아빠! 같이 가요! 말.. 말을 못거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이.. 까맣게 돼 있네. 오, 주변 배경도. 갓겜의 냄새가 아주 풀풀 나. 엄청 신경을 많이 썼네. 잠깐 지나치는 배경들도. 어, 그러게요. 이브랑 스토리가 비슷할 것 같네. 쭈꾸루 이브. 유튜브에 지금 없죠? 저 이브. 아, 있네. 이, 있다, 있다, 있다. 오른쪽 위에 링크 하나 올려 드릴게요. 이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와, 박물관 되게 이쁘게잘 꾸몄다. 띵띵 뭐야? 다들 어디 간 거지?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응? 어? 어? 공간이 넓어졌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어? 어? 어? 우와. 아니 그냥 재밌어. 우와. 아 문이 덤블링 하면 그냥 각개미지. 여기서 나가야겠다 이미 늦었죠? 챕터2 환상 이게 약간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녹수로 구동해도 약간 끊기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보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죠? 뭐야, 예, 이 빨간 원숭이는. 뭐지? 갓, 아, 갇힌 거구나, 이거. 뜯어 줄수 있어? 어, 풀어졌다. 오케이,케이. 어, 오 엄마를 구해줬어요 괜찮니? 오케오케 이이난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고 있니? 내가 니네 말을 어떻게 알아듣니? 멍청한 녀석아 와우 똑똑하잖아? 레버는 왜? 아, 이거 가져가라는 건가? 나중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걸 여기에다 꽂을 수 있네. 꽂고 돌리면 화면을 좌우로 밀어 움직여 보세요. 오스바라시드 베이베. 아. 다리 미쳤다. 잘 가. 빨간 엉덩이 원숭이들아. 내가 힘겹게 길 열어줬는데 왜 니네가 건너냐? 어? 레버를 다시 빼와야 되나봐. 레버를 못 빼나봐요. 레버를 찾아야되는데 어?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어 이렇게 타고 못올라가? 하.. 아, 못올라가네 얘왜 여기 잠을 자고있어 혹시 그건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레버를 빼올 수 있는데 내가 그 방법을 몰랐었던 것같아 발판을 밟은 상태에서 바나나를 빼가지고 저 친구를 깨우면 되나? 꺼냈다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 먹을래? 아니 이것은 바나나 냄새! 오 좋아요 아 이거 레버를 꽂는 데가 아니라 이거 동전 놓는 곳이구나 고대의 동전 여기다가 아 이게 레버로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 <웃음> 세상에 히든 아이템까지 있잖아. 와 플레이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히든 아이템. 대박.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네요. 와 이거 봐 이상하게 생겼어. 약간 약간 그래픽 깨진 것 같아서 무섭다. 난 게임 그래픽 깨진 거 보면 약간 무섭더라. 여러분안 그래요? 맞지롱. 마지러... 저기로 가면 야! 그럼 바잇! 원숭이 외관은 이만 눌러가도록 하지. 두 번째 사진이다. 따단. 물놀이 했던 기억이군요. 배경이 퍼라 시원시원하네. 물놀이 가고 싶다, 업정이 버튼을 딱 누르면. 오... 뭐야, 이거? 헐. 어? 아아.. 어어어어어어어머머머어어어어어머 달려 돌려 너무 돌렸어 너무 돌렸어 카카카카. 왔다 왔다 으아 어?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왔잖아 뭐지? 방금 뭐였지? 이거 아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빠다. 아빠가 야로. 응? 어? 자신이 여기 또. 여섯 번째 기억. 왜 여섯 번째야? 첫 번째에서 왜 갑자기 여섯 번째로 뛰었어요? 그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사라졌을 리는 없을 테고. 건너뛰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냥 이게 무작위로 나오나 봐. 여섯번째가 아마 박물관에서 만들 수 있는 기억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빠 오빠 방금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쉬이... 아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번 작업이 끝나고 아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방금 저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미안하지만 지금 중요한 통화중이니 엄마에게 가버려 하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저쪽에 큰 뱀이 어 아,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네. 아, 빡! 아,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귀가 많이 아프셨죠?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올지 몰랐네요. 무지 아프네요. <웃음> 미안해. <웃음> 이 벽이었구나 어? 고대동전 안먹어짐 솔직히 이거는 내가 어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아빠가 아들한테 소울이 대한 것도 아니고 통화중인데 얘가 너무 나댔어 어 이거는 주인공 잘못이다 왜또 잠겨있니 까 까악 까악 까마귀 까악 바보 뭐지 말을 했어 부모님이 날 귀찮아하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눈치 없게 까악 까... 뭐라고 눈물 겹네. 계속해서 한번 따라다녀봐 결국은 포기하겠지만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하거든? 가 그래 어제 한번 잘해봐 불쌍한 친구 네에 이리야나 어? 헐 헐? 오와 대박 내리막길로 바뀌었어 와우 진짜 진짜 신기하게 잘 만들어놨네. 어... 여긴 또 어디지? 무서워 엄마한테 갈래? 챕터 3. 길을 잃은 아이. 이게 박물관에 갔다가 운전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나보다. <웃음> 이게 뭐야? 불, 그, 횃불인가? 횃불. 햇불. 맞네. 여기 막 지나가면, 아, 불이 꺼지는구나. 여기다 불을 붙여야되나? 오? 오우 밝아 밝아 어머! 뭐야 달려! 멈춰! 달려! 멈춰! 집어! 먹어! 들어! 쩝쩝. 두 번째 기억. 확실히 여섯 번째 기억은 박물관에서 모을 수 있는 기억인가 봅니다. 그리고 다른 기억들은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긴으아 거겠... 아, 이 박물관에 있는 불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네. 사람도 바로 증발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불꽃. 그냥 좀 멀찍이 있읍시다, 멀찍이. 사진은 먹은 상태로 저장이 되네요 한번 주으면자 여기 이상한게 있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자 대충 이런 지형이라는걸 파악하고 왼쪽으로 가봅시다 왼쪽에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 기억 커편 왼쪽도 마찬가지로 뚫려 있네요. 맵이 지금 굉장히 넓은데 하나하나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뭐 하는 거지? 이것만 상호작용이 되네. 아니 그 비싼 도자기를 왜? 고대 동전 반쪽짜리네요. 이번엔 들고 반대로 가야되는구만 지금이야 <웃음> 함정의 사리가 너무 높은데요? 원래 이정도는 돼야..어? 지나가지진 않네? 나 아, 혹시 그림 뚫고 갈수 있나 싶었는데 아니 이거.. 아.. 여기다가 반쪽을 꽂아주고 오기 도기 어어 어! 뭐야 뭐야 뭐야 거꾸로 나오네 자 이거를 뭐야 이거 쭉 밀어 이제 반대로 오겠지 아아아아아 이렇게 놔두고. 다가 타나 한번보자고오 어... 좋아요 동전 나왔다고 못모르고 막가면 불타죽기 십상이고 엄마엄마 무서워 퍼즐이 은근 빡세다니까 이제 조작감도 그렇고 좋아! 이제 돌릴 수 있겠지? 아니 동전을 꼽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지 약간 이상해. 어 뭐야? 어? 어 거, 어 거, 어 거, 어 거. 어 여기 사다리가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우 야 사다리 타는 속도 왜 이래? 느려, 느려 너무 현실적이야. 그래서 실제로 사다리 타려고 하면은 저 정도 속도가 나오긴 하는데 너무 느려. 그러게 걔가 사다리는 못내려오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번에는 사진을 총3 장을 모아야 되는구나 근데 기억이 다 가족에 관련된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 어 뭐야 쟤네 돌아서 오잖아 쟤네는 함정 모? 안 밟나? 작동 안되나? 난 이리로 가야지. 지금이야, 돌려! 쉐이... 오, 대박. 길 끊긴 거 봐. 어, 뭐야, 잠깐만. 잠시만요. 야! 야! 야! 핫! 뭐야. 약간 강아지들한테 유기물 분해 능력이 있나봐요. 닿는 것만으로 멀찍가게 버리는. 다섯, 다섯. 이 친구가 유독 빨라. 좋아 됐어. 와. 오이.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뒤로 빼. 자, 이게 뭘까이요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풍뎅이몬! 뭐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날 태우고 가는데? 날 놔줘! 이거 보니까 갑자기 덤퍼가 하고 싶어지네요 자,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돌려야 되나봐. 기억해나요, 사진 조각. 나중에 돌릴 수 있는 요소가 무조건 나옵니다. 뭐지, 에메랄드여기에다 꽂는 건가? 돌아...갔다? 어저 친구 아직 날 못봤어 뭐야 불도 뿜잖아? 아이 친구한테 상자 뽀개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상자를 뽀개다 보면은 보석이 나오겠지 돌려서 하는게 아니라 이거 어 뭐야 이거 안 포개지잖아 오오 오, 범위가 나오네요 도키도키 날 밟아줘 날 뿜어줘 날 사랑으로 다듬어줘 불 범위 애매하게 안 닿을 것같은데나 가만히 있으면 이불 범위 안 닿을 것 같지 않아요? 미묘하게 짧은데, 불 범위가... 나머지 보석은 어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두 번째 기요, 자전거를 태워주는 아버지. 완벽해 보석이 안나오는데 어! 저기있다 파란색 에메랄드 잠깐만 잠깐만 지금 낑겼어? 어 빨간색도 찾았어 자 빨리 꽂아주자고 파란색? B 어눌래라위도 꺼져주면 가운데 그림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 문이 생겼네요.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뭔지 유추가안 되냐? 갓겜 로디 위로 탈출. 오또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왔어요. <웃음> <웃음> 도대체 이곳은 뭐지? 어, 이번엔 엄만가봐요. 엄마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엄마? 엄마 또 남들 불륜얘기 듣고 있는거지! 엄마 한참 찾았잖아요. 응? <웃음> 어? 무슨일이니? 그게 막 무서운 개도 쫓아오고 커다란 미이라가 일어나서 막 저를 밟으려고 해서 물른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법하다. 나같아도 내 자식이 저런 얘기하면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약간 그 생각 될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줬더니 저.. 미안하지만 저쪽 가서 놀지 않을래?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이라 네? 그렇지만.. 저기 무슨 일 있나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계속 말씀하시죠 엄마신 친구.. 어! 아! 큰일 났다! 나가 그래, 여기에 사진이 있었지 쯔쯔쯔 여섯 번째 기억의 두 번째 사진 조각 내가 봤을 때는 이 기억의 조각을 다 모으면 나와의 이쁜 추억이 부모님한테 다시 떠올라서 가족이 사이좋게 다시 잘 지낸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잠겨 있을테고 이거 누르면 까마귀가 또 날라오겠죠? 아예 가까이 가지지도 않는데 이거 뭐지? 여기 앉아야되나? 점점. 점 너무해 난 가지해야지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를 수 있지? 왜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걸까? 네가 뭔가 부모님이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말을 거니까 그런 거란다. 이드나 헤이 드 엄마? 헤이 hey, 드 the... 어디서 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화장창. 어, 더 돌아가겠다. 어, 내가 돌릴 수 있... 어? 어? 어? 오잉? 여긴가? 분명히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 <목소리> 분명히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가곡우 어서와요. 뭐야 여긴 떡! 어이 엄청 높이 있었네 저거를 뛰어내릴 생각을 하다니 엄청난 패기를 가진 녀석이라고 챕터 4 공허 트리가트 던전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긍정적인 리뷰는 개발자에게큰 힘이 됩니다 리뷰를 남겨주시겠어요? 지금 방송중이라 아니요 자, 나중에 꼭 디비 남겨줄게 여기 밑에 레버있네요 독소리가 지키고있고 지금 이게 다고 오른쪽에 새총 비스금물이한개 있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보자 올라가라고 가리겠겠 공. 레버를 얻어야지 이거를 쓸수 있으니까 일단 내려와서 불 같은 걸 주워볼까? 근데 주변에 돌이 없네 저 돌이 주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 저..뭐야! 돌 어디서 났서아 <웃음> 새총만 있으면 확인 돌은 어디에서든 죽을수 있지 그치 똑똑한 녀석이군 자 이걸 먹고 그리고 저렇게 커다란 독수리가 새총 한번 쐈다고 날아가네 그쵸 돌리면 전갈이 살아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B. 안녕하세요, P. 감사해요. 틀려, 어 뭐야? 대박. 허여 그리고 던전이 두 종류예요. 이거랑 이거 어디를 가야 되지? 단 심플하게 생긴 계단부터 가봅시다. 맵 전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어서 이게 전갈이 살아나진 않네. 이게 뭐지? 여기 왜 있는 거지? 언젠간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쥐다. 쥐가 해바라기 씨를 먹어요? 햄스터인가? 쥐같이 생긴 햄스터인가? 어, 뭐야, 이거. 전갈. 전가... 잉? <웃음> 전갈이 공격하는 방식이. 그리고 집게로 먹었어, 쥐를. 스카논 줄 알았네. 아니, 나는 쥐에 있는 저 아주 날카로운 독침으로 팍! 씰줄 알았거든 근데 갑자기 귀사덩이 날리 매우 당황했어요 뭐야 이 레버는? 어? 오 마이 갓. 오기키도키요 <웃음> 등에 보석 매고 되게 잘 다니네 <웃음> 자 이걸 올리면 다리가 다시 생기겠죠 뭐야, 이건? 하얀 쥐야? 아, 모형 쥐네. 장난감. 제가 뭔가를 집고 있어서 사진이 안 집어져요. 이 하얀 쥐를 먹잇감인 것 마냥 독수리에게 낚시를 해볼까? 음, 응, 독수리 안 되고. 장갈한테 써야 되나봐요. 내기 끼아 전갈 될거 으아~ <웃음> 되게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일단 보석을 꼽기 전에, 네번째 기어 첫번째 사진 조각 야 근데 저렇게 어린애 초등학생만한 전갈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은 독수리랑 싸우면은 전갈이 이기지 않을까? 근데 독수리도 오지게 컸으니까 뭐자 이제 아까 레버를 꽂았던 재단으로 돌아가볼까요? 매버를 뽑고 이걸 꼽는게 아니라 두번째 맵을 가면은 이 동전을 꼽을 수 있는 재단이 나오나봐 어야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정갈 진짜 약간 소름끼친다 아나 왜이렇게 이런 뭐라고 해야되지? 그래픽 깨진거 보면 왜 이렇게 무섭지? 약간 심해 공포증 목성 공포증 야 이런 건가? 야, 야,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괴리감 들어. 자, 두 번째 사진 조각. 뭐야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여? 이건 뭐야? 아 장난감 쥐네 꼽고 돌아가면 어, 뭐야? 증발했어. 어이, 대박! 와, 내가 얘를 조종하는 거야? 우와, 어디가? 근데, 아, 내가 조종할 수 있네. 으, 야, 다리 징그러워. 아니 이거 턴할때 다리 <웃음> 너무, 너무 쌉극혐인데? 버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근데 이제 어떻게 어. 해요? 가시밭길을 얘로 그냥 지나갈 수 있나? 오우와 그냥 다 뚫어버리네 그냥 야야야 <웃음> 무서워 무서워 속소리 무서워 어 어전갈라안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저어떻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어어어어오는것 같은데 오는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선인장 어야 선인장 뭐야 빨리 빨리 빨리 빨어 빨리 빨리 빨 어, 빨리 빨어빨 빨리 빨리 빨리! 에 어, 무서워. 어, 나가지 마. 빨리 나가, 이제. 빨리, 빨리, 빨리. 어떻게 전가를 쥐장난감으로 조정할 생각을 했냐. <웃음> 어 여기 너무 허허벌판인데 어, 동굴이, 으 때려, 때, 때리고, 때리고, 뜨뜨뜨뜨뜨뜨. 아, 됐다. 아 아이 아, 세 번째 기억까지 마무리하고, 연극을 했었네. 헉, 아들이 천사였나봐. 엄청 자랑스러웠겠다. 어디가, 어디가? 어, 생각했네. 뭐야, 이건. 기승은 그 내한 3만 년 걸리겠는걸? 잠깐만요. 자, 자, 자, 제 조금만 빨리, 빨리 가지치기 할래. 가지치기 조금만 빨리 하자. 전갈아. 전갈아, 전갈아. <웃음> 어, 와 체크포인트 개념 미쳤다. 어 이번엔 좀 여유 있어 보이는데? 혹키 여기가 진행 루트겠지? <웃음> 눌러. 꼭. 아까 <웃음> <웃음> 오, 성문이 사라졌어요. 이거 왜 소리는 들리는데 움직이질 않냐? 너 어디가? 아, 여기로 내렸구나. 이처리가이개 같은 전가라 야, 너 미쳤어. 내 생쥐를... 우악! 미안해. 앞으로는 생쥐를 소중히 다룰게. 키웠... 아뜨가 왕... 아뜨가 왕... 지금이야 제발 돌아가라. 어, 전갈 죽었어. 헐, 부릴 만큼 부리고 죽여버렸어. 잔혹하게 그지 없는 녀석. 주인공 인성 무엇? 하, 사랑했다, 전가라. 저 아이 플레이님 인성 닮았다고요? 세상에. 흑흑. 내가 전가를 죽여버렸어. 미안하다, 전가라. 응? 어머 무슨일이니? 나빠 흑흑 울지말고 이야기해보렴 무슨일이 있었니? 흑흑 그만 좀 쳐오라 철석 무슨일이 있었구나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부모님 되게 친절하신데요 안그래요? 다 괜찮아질거란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그치렴 그렇지만 음.. 잠깐 이쪽으로 와볼래? 여기 멋진 물건들이 많이 있단다? 부모가 무관심한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혼자만의 생각인게 아닐까? 까마귀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되긴 하지 이런 트리같은 던전이 자기만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친 상황극 아닐까 싶네요 제 지금 복남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고양이가 완전 새끼 고양인데걔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상황극을 잘해 애들 특징이잖아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파동권도 자기 머릿속에서 쏴보고 막 내가 영웅인 것 마냥 망토 두르고 건물 위에서 날라다니고막 고양이도 똑같더라고요 하는 짓이 상상력을 그때 막 키우는거지 여기서 마음에 드는게 있으면 선물로 줄테니까 눈물 그치고 한번 골라보렴 헐.. 박물관이 엄마 거예 요 혹시? 아니면 여기 기념품 가게인가? 정말요? 그럼 물론이지. 어서 골라보렴. 맘마매야 두리번 두리번. 이거 빛나고 있는데? 내렸나. 아니, 이거밖에 집어지는 게 없어? 무조건 이걸 골라야 되나봐. 아, 괜히 골랐어. 나 이거 싫은데. 어! 이거 다시 못내려놓나요? 저기요 이거 못내려놓나요? 엄마, 이거좀 이거 어머, 아주 멋진걸 골랐구나 잠깐 저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래? 금방 이야기하고 갈게 아, 또 여기에서 아줌마 패시브 스킬이 여자 둘이 만나면은 대화 주제가 끊이질 않지요 네뭐 어디 앉아 있으라고 3초 전에 만난 사람인데 얘기할 거리가 있다고? 아 여기 있구나 예쁘다 꼭 우리 집처럼 생겼네 뭐야? 음, 망했어요. 자, 여기로 돌아왔군. 자, 이거부터 먹고, 여섯 번째 기억의 세 번째 사진조각. 정말 완벽하군요. 엄마! 이거 사줘! 헉, 아주 멋진 걸 골랐구나.. 앉아있어! 힝! 예쁘다.. 꼭 우리 집처럼 생겼네. 아나 이게 박물관 얘기하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스노볼 우 아내를 말하는 거였구나. 아니 좀 고개를 숙이고 이 얘기를 하지 그랬어. 정면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집이 이건 줄 알았잖아요. 돌려 돌려 돌리판 갑자기 개뜬금포? 어? 여기는 우리집 있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점점점. 엄마, 아빠가 집에 있을지도 몰라 빨리 들어가보자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물관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버려진 것 마냥 이런 대사는 뭐지? 착한 아이는 자도로 다니지 않아요 자, 주변을 잘 둘러보면 사진 한장쯤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침착하게 잘 둘러.. 오 깜짝이야 그림자 보고 놀랬네 그림자가 왜 있는거지? 나중에 셀모가 있나? 어? 나비다 빛, 빛속으로 사라졌어 아 이게 우리 집인가봐요? 어 집이 되게 좋네 앞마당까지 있어? 이건 뭐야 오늘 숙제인가? 어? 설마.. 뭐..뭔가 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웃음> 왜 문을 제대로 안 놓쳐? 뒤에 카트가 반짝거린다고? 아. 아. 아. 아, 아, 높이가 정확히 맞아요? 오 oh 마이 갓. 이 철통 보안이네 집이. 응? 이로 이렇게 해야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캬. 누가 들어와 문. 문 어떻게 만들어? 와, 심지어 주인 들어오면 문 사라짐 카트 밑에 사진이 있었다고? 음... 여기 있었구나 아이, 솔직히 못 볼만 했다 이미 이 장면에서 난 너무 많이 홀려있었기 때문에 네번째 기억의 첫번째 사진조각 구조가 참 특이하네요. 소파가 여기 있는데 TV가 여기 있네. 여기가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건가? 왜때현 뭐, 여기서 서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현관에서 야 씨. TV가 나를 반겨 주는구만. 이건 뭐야? 오빠가 은밀하게 몰래 산 피규어인가? 아 이거 여기다가 둬야되나 보다 어머 엄마 엄마 빡침 오늘 로또도 망했어 열쇠로 이거열수 있.. 어? 길이 더 생겼네? 어..사진이에요.. 네번째 기억에 두번째 사진조각 이거를 이유고 꼽고 이건 뭐지? 여희도 그림자를 만들 수 있네? 음! 뭐야? 여기 원래 문 없었는데 불 켜니까 문이 생겼네? 어머, 방, 방금 뭐예요? 검은 그림자? 놀래라, 이거 공포게임 아니지? 그냥 퍼즐 힐링 게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세번째 조각 줄수 있잖아 흠. 여기 아닌 거같아요 어? 맞나? 버튼을 아오아 에이 오우아 에이 오우아 에이 오. 우아 에이 오, 우아 에이 오 오가다시 넣을 수있 a n 요 이번엔 아빠다. 아빠 d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와. 나도 이 정도 방크기 a 내 사무실 gaba g 좋을 것 같아. 왜왜 왜 내가 생겼는데 부러워해? 자, 이거를. 어? 대박. 다리 밑에 있던 그림자들이 나비였어. 정체가. 이걸 뽑아. 아빠 이 그만해요. 야, 내 오늘 업무 보고가. 아 이건 진짜 아들이 잘못했다 이거 진짜 아들 죽여야된다 컴퓨터 선은 대통령이 뽑아도 진짜 조져야돼 감히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선을 뽑아? 어? 뭐야? 헐 대박 와 이건 이건 진짜 대박이다 와.. 상상도 못했다 와 진짜 신박하다 이때까지의 컨셉과는 약간 다른 착시현상이어가지고 약간 찾기가 쉽지 않았어 어? 뭐야 이거 고대동전이 접시로 돼있네 사진이다 네번째 기억 <웃음> 엄마가.. 공부도 가르쳐줬네 내가 봤을 때이 기억을 보니까 그냥 얘가 나쁜 놈이에요 애가 <웃음> 말을 안 들어 박물관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이 자식이 지금 부모님들 잠깐 그.. 쉬는 시간 그거 못 참고 계속 땡깡 부리는 것같아 뭐야 이거? 틈이야? 이게 뭐지? 돌릴 수 있는 건가? 오잉 된거 같죠? 오우 좀비야? 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걸어가 엄마 뭐해요? 동전 닦고 있네 엄만 언제까지 닦아요? 그거 나 필요한데 이건 뭐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어가네? 저것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잖아 여기서 뭘 해야되나? 아니 이거 그림자, 이거 버그가 있네요? 여기서 그림자가 생길 리 없는데 그림자가 생기네? 소름 아 여기서 아빠를 만들어야 되나 보다. 이거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어? 얘 나다 <Southern someone falls fünf> 부모님이 싸우는거 보고 어머 머머머머머머 <San> <San> 얘도 이제 그릇 내동댕이 친다 그래 이 반쪽 남은거 이거랑 이거 합쳐가지고 동전으로 쓸수 있나봐 지금 쟤네 가정 부부 부부싸움은 지금 중요한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동전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솔직히 부부싸움 자식한테 진짜 큰 고통과 상처잖아요? 그게또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건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와 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네 이거 누르면 돌아가나 이제? <웃음> 이 뒤쪽에 숨겨져 있었네 이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 앞에서는 안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 맞아. 맞는 말이야. 그게 진짜 올바른 생각이네요. 부부싸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우리 가정도 막 그렇게 엄청 바람직하고 막 엄청 화목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시면서 어, 내가 부모님 달래주는 오, 이 안으로 들어왔네, 대박. 그런 기억도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자식에 대한 뭐랄까 뭐랄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도 서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그것도 가정의 어떤 요소가 아닐까 가족사진을 너, 너 가질래? 자 같이 들어왔네 어어, 뭐야 너무 슬프잖아 아니 근데 이때까지 봤던 우리가 사진으로 모았던 기, 기억과 박물관에서 나를 대했던 부모님의 모습이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른데? 막 그렇게 가정 불화가 심한 것 같진 않은데? 나왜 여기있어? 잠깐 뭐 일어났니? 저.. 여긴 어디예요? 응? 네가 기념품샵에서 잠들었길래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 어찌나 곤이 자던지 안아서 안 데려오는데도 모르더구나. 네? 엄마 아빠는요? 음 그렇지 않아도 보호자분이 이쪽으로 오시는 길이야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렴 저..근데.. 목이 마른데.. 물 마셔야지 음, 마실건 여기 없는데 어쩌지? 저기..말씀 좀 물읍시다 제가 지갑을 아무래도 전시장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갑자기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그 다이소에서 장보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아주 씩씩대면서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직원들이 말이야 어? 그런 거 제대로 간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와나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갑을 자기가 잃어버렸으면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거를 직원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다이소에서 줄 서서 계산대에서 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 그걸 직원한테 가서 그냥 잃어버렸는데 그거 어? 보관소에다가 빨리 가가지고 그 간수를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 못 찾냐고 CCTV 보여달라고 막 이러는데 CCTV 그거 경찰들이나 볼수 있거든요? 아무렇게나 막열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음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식수대는 복도로 나가면 있으니 얼른 다녀오렴 지갑은 어떻게 생겼나요?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방송으로. 난 물보다 사진이 급해. 사진, 사진을 먹자. 아냐,냐,냐,냐,냐,냐,냐. 여섯 번째 기억에 네 번째 사진. 자 손님들 중에 진상 손님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우리 편집자분, 이 내용은 따로 안 자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썰 얘기하는 것도 게임에, 게임을 재밌게 진행하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것까지 너무 빠듯하게 자르지 맙시다. 뭐야, 식수대가 고장 났네? 날 낚은거야 지금? 직원이? 이런스바라시드 uh, 베이베? 까악. 까마귀 녀석은 또 어디서 나타난거야? 박물관에 뭐 이런걸 전시해놨대 작품인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곤충인가? 이렇게 커다란 곤충이 있었다고? 애보다 큰데? 너무 징그러운걸? 그 거미는 뭐야, 이거? 뱀도 사람보다 컸잖아요. 뭐, 뱀은, 뭐, 그렇다 쳐도 곤충이 아니잖아, 그건. 아, 내 말이 맞지? 아니야,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거든. 사랑? 너도 사실 알고 있잖아. 너만 없었더라면 엄마, 아빠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는 거. 아니야, 치가 까아 멍청한 녀석. 더 이상 기차는 짐작 취급받지 말고 사라져버려. 막말쩌네. 어, 뭐야. 까아 사라져, 사라져버려, 사라져, 사라져. 에아니 <웃음> 이렇게 초사연으로 각성하는 거지. 으잉? 으잉? 헐. 분노해서 다 붕괴시켜버린 거야? 주인공이? 주인공이 분노하면서 매우 침착하게 레버를 돌렸어. 아냐! 빙글빙글빙글빙글! <웃음> 박물관을 밀어서 해제 역시 난 버림받은 거 아닐까? 뭐, 부모님이 싸우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얘가. 챕터 6. 악몽. 까마귀는 내 마음에 잠들어 있던 아픈 기억, 뭐야. 아픈 기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나를 고통주는 거지. 와, 검이 겁나 크네. 이번엔 내가 검은색 그림자, 어? 레버가. 어? 아니야. 엄마 아빠나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거야 아 검은색은 부정적인 애이고 나는 희망적인 앤가보다 어떻게 해야되지? 지금이야 아 가까이 가면 죽는구나 이리로 가자 이리로 내가 안 보였는데 대충 낌새로 눈치채는 건가 제 잠깐 이거 밟으면 안 돼! 사진을 먹어야 돼! 망했나? 버튼을 눌러 캐릭터를 변경해보세요. 음... 오케이, 일단 사진을 찍고 다섯 번째 기억의 첫 번째 조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캐릭캐릭 캐릭 체인지? 두번째 사진 하풍이씨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밟아놓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넘어가서 뭐야 왜그래 어! 얘는 그림자여서 빛을 못 가요! 으아 들어간다. 아니 이게 무슨? 자 이러면은 혼자 돌아가서 아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나는 빛에 가도 안전하지. 이걸 잡고 하풍이 씨 호스팅 검사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안 되는군요. 이렇게? 아아 여기 이렇게 길이 생기는구나. 이걸 못봤네. 시야가 이렇게 좁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안 해주면 몰라요. 사진이다. 난민분들 어서와요. 다섯 번째 기억의 세 번째 사진 조각. 여기 열쇠 필요하고. 여기 지금 무엇이요? 어, 이제 이거 안 들어가지네? 다시 버튼을 눌러볼까? 아니, 스바라시아너 뭐야! 우후 우야어 이걸 누르면 이걸 누르면 뭐지 당혹스럽구만 캐릭캐릭 캐릭 체인지 이게 와서 랜턴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불... 불... 지르자고? 어... 불이 들어오네. 애비 플레임 이 테러범! 쟤네들은 그냥 여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을 뿐인데, 넌 너무 사악해! 존재해서는 안될 녀석이야. 이거 왜 들어가 또? 아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 오케 오케. 잡고. 여보. 아이 놀래라 씨. 어? 어? 어? 어? 어? 저 죽었어요. 림보에서 이렇게 되면 보통 죽던데. 아닌가? 어떻게? 나 혼자 뭐야 이거? 아 이걸로 빛을 가리고 갈수 있구나 대박.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 가지고 퉁 계속 키를 만들고 진짜가 사라졌으니 이제 내가 진짜다 헤헤헤 <웃음> 내가 가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야. 왠! 저기에다 진을 쳐놓고, 알이 여섯 개 있네요. 알이 여섯 개! 자, 이걸 움직이면? 길이 움직이네. 딴건 모르겠고 사진은 먹어야 돼 꼴깍 사진 다 모았다 다섯 번째 기억 목마를 타고 있는 아이를 찍는 부모님 어, 여기는 불이 있어서 못 가겠고 저한테 가까이 가면귀싸대길 후려 맞겠지? 여길 먼저 가볼까? 발피긴 하냐, 이거? 버튼이 턱없이 너무 큰데? 어, 으, 징그러. 뭐야? 들켰다. 빨리. 빨리 찾았어, 찾았어. 나가자고. 어, 우린 망했어. 우린 죽고 말 거야, 구아! 구아! 야, 나와 움직인다. 야, 튀어! 아 이거 맞네. 끝났네. 이래 놓고 이걸 누르면 제가 저쪽에 갇히겠지. 근데 이건 좀 노가다다, 야. 만약에 왼쪽, 오른쪽 걸 열었으면은 몰랐을 거 아니야. 까볼까? 어휴, 야, 알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안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거야. 안그래 원래 거미알이 이렇게 생긴 건가? 알 안에 알이 있어. 아, 이건 알이 아니지. 고치지. 그지. 거미줄로 만든 엮은 고치고, 그 안에 진짜 알이 있는 거구나. 두 명이 올라와도 누를 수 없네요. 일단, 전을 먹었으니. 계단에다 꽂고, 쇼? 뭐야? 어머! 빨리, 빨리! 빨리 돌려! 좋아. 어, 뭐야? 새끼 거미가 또 뒤를 따라오는데? 돌려, 돌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떻게 해? 돌려야 돼, 이거? 됐다. 아! 우와, 떨어졌다, 떨어졌다. 우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뭐야? 빠르게. 쟤네, 돌아서 오네. 어 제발. 오, 오, 불타 죽었어. 대박. 자. 어, 뭐야, 이거? 버그, 버그. 떨어뜨리고. 쟤네가 건너오는 게 버그가 아니라, 돌아서 와요, 돌아서. 달려! 그림자야, 너는? 너는! 헐! 베이든, 넌꼭 살아남아야 해. 아하! 아, 아, 안돼! 오, 지마에이든 쉬, 쉬, 어, 엄마, 아빠! 에이든 어서 도망가. 여긴 엄마랑 아빠가 막을게. 시, 싫어요. 같이 갈래요. 빨리, 시간이 없어.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렴. 흑, 안 돼요. 같이 갈 거예요. 빨리 가, 이 쌍놈의 자식아! 제발 이럴때만이라도 부모님 말을 좀 들으면 안되겠네? 다른 사람들을 불러올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요! 하, 하 할머니! 할머니를 찾아야돼! 주변이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도움 요청 안하고 어! 마지막 기억조각이다 여섯번째 기억 크리스마스 때 상자를 까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군요 할머니 근데 애초에 우리가 할머니가 있었어? 어 여기 있네? 대놓고 있네? 누가 봐도 할머니네? 아 맞다 우리 맨 처음에 택시 타고 같이 내렸던 사람이지 <웃음> 완전 까맣게 입고 있었다 세상에 할머니 큰일났어요 에이 넌 도대체 어디 갔었니 할머니 빨리빨리요! 엄마 아빠가 위험해요! 뭐라고? 엄마 아빠가? 에이든 그게 무슨 말이니? 빨리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가 거미한테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빨리요! 빨리! 경찰한테 알려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에이든 친정하렴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은 할머니가 잘 안단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저쪽 에있다고요 할머니를 믿어보렴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가려고 했단다 제가 방금까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다고요? 빨리 도와주세요! 에이든 할머니 이쪽이에요! 이쪽이라고요! 니 일로 와봐라 이 녀석아 화장실로 따라와 넌 오늘 티졌어 할머니한테 지금 소리를 질러? 뭐야? 뭐야? 에이든 엄마, 아빠에게 인사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엄마 아빠 여기 없잖아요 어쩌지 안되는데? 엄마 아빠가 위험한데? 에이든 이제 받아들여야 한단다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잖니 아니라니까요? 아, 나비다 저 나비를 따라가면 엄마 아빠한테 다시 갈수 있을 거예요 저 먼저 갈게요 할머니 빨리 경찰을 불러서 따라오세요 에이든 에휴 아이가 너희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구나 에이든은 내가 꼭 책임질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렴 에이든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그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마 더 읽어주세요 다른 책도 많이 있다고요 에이든 이제 그만 자야지 대신 주말에 아빠랑 박물관에 가기로 했잖아? 치 저번에도 간다고 그래놓고 안 갔으면서 진짜 이번엔 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꼭 사주는 거예요 <웃음> 글쎄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 아니었니? 호호 이제 그정도는다 안다구요 이번엔 약속 꼭 지키기에요 물론이지 시간이 늦었구나. 이제 얼른 눈을 붙이렴. 신발은 벗고 이 스바라시야. 사랑한다, 에이든. 잘 자렴.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도요. 그래, 잘 자라, 우리 아들. <웃음> 엄마, 엄마, 에이든. 아파, <웃음> 아파. 헤이든 괜찮니? 그러게 이불을 덮고 자라고 했잖니! 어머, 열이... 여보! 여보! 무슨 일이야? 헤이든이 열이 심하게 나요. 아무래도 병원으로 옮겨야 할것 같아요. 지금? 밖에 눈도 오는데 큰일이군. 일단 차를 준비할 테니까 얼른 데리고 나와요. 설마, 이때?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응급실이라도 열었어야 할 텐데, 에이든 괜찮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게 말이야. 이제 바쁜 프로젝트도 끝나서 에이든이랑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더니... 아... 어, 어... 브레이크가... 아... 어, 브레이크가 왜안 되지? 제작진, 내가 그랬지롱. 와... 어? 이러다가 박물관에 못... 으악... 여보... 내게 배 헐, 이랬는데 에이든 혼자 살아남았다고? 와, 진짜 어떻게 스토리를 이렇게 짤수 있어 와, 진짜! 제작진 진짜 진짜 너무했다... 야,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끝난다고? 헐... <웃음> 헐 까마귀가 비웃는거야? 아니 진짜 이게 끝이에요? 끝인데 챕터 6이 끝이야 오마이갓 oh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첫 번째, 기요 표정에서 물총 가지고 노는 모습. 두 번째, 기요 아빠랑 자전거 배우는 모습. 세 번째, 기요 유치원 발표회. 네 번째,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모습. 다섯 번째, 놀이공원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노는 모습. 여섯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을 푸는 모습. 아, 이때 그래서 부모님이 안 나왔구나. 얘 퇴원하고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거였네, 부모님 없이. 와.. 아니 이거 무조건 배드엔딩밖에 없는거예요 진짜 너무했다.. 진짜 꿈도 희망도 없다.. 아니 갓겜인줄 알았는데.. 아.. 엔딩때에나 이거.. 이건 아니야.. 아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줘.. 이게 뭐야.. 너무 슬프다.. 자.. 기분이 정말 찜찜하지만 끝이 났네요 아 게임은 너무 재밌었는데 아 마지막 스토리 반전 뭐야 진짜 아 부모님 안타까워 아니 진짜 못된 부모님으로 남았었다가 사고사했으면 내가 차라리 말을 안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 충분히 보여줄만큼 다 보여주고 갑자기 세상 떠났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 그걸 엔딩을 분기를 만들어주든가 아 이게 뭐야 아우 억울해 아우 분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되게 찝찝하네요 2018년 12월 기사에 제작진들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2회차 플레이를 하면은 내용이 완전히 다 바뀐다 이런 내용을 시청자분들이랑 찾아서 아 어, 2회차가 있나보다 하고 2회차를 해봤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도 정식 발매 이전에 그렇게 생각을 해뒀었다가 2회차를 못 만들고 그냥 출시를 했나봅니다 결국엔 저 충격적인 배드엔딩만남아있는거예요아 많이 아쉽네요 뭔가 되게 찝찝함이 느껴지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패치가 돼서 2회차가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트리가트 던전이라는 아주 신박한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